자료 브링 걸린다 안녕 동티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진오일은 자동차의 중요한 소모품 중한 가지입니다. 엔진오일의 교환과 점검만 잘해줘도 차량 관리의 절반은 했다고 할 정도인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주행거리, 기간 등 어떤 방법으로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맞추고 계신가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자동차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각각의 운행 습관, 환경, 이용 방법이 다 다른 만큼 모든 운전자의 교환 주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내 차의 엔진오일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 아주 쉽고 특별한 방법으로 엔진오일의 교체 시기를 알아보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행거리에 따른 엔진오일의 상태를 검사해보았더니 5,000km와 1 0 0 0 k m 를 주행했을 때 엔진오일의 상태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았다고 그래. 물론 새 곳으로 자주 바꿔주면 좋게 하겠지.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차의 엔진오일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교환 시기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도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우선 기본적인 엔진오일 점검하는 방법 세가지부터 알려줄게 첫 번째, 엔진오일의 양 점검 방법 주행 후 시동을 끄고 30분 후 엔진오일 게이지를 빼서 휴지나 천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다시 꽂았다 뺐을 때 게이지 끈 눈금 F와 L 사이에 찍히면 정상이고 너무 L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보충 및 교환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엔진오일의 색상 점검 먼저 가솔린 차량은 주행거리에 따라 오일의 색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갈색 혹은 짙은 갈색의 경우는 양호한 상태이고 그렇지 않고 검은색이나 슬러지가 섞여 나온다면 교체를 해야 하고 다음 디젤 차량은 색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배기가스 중입자장 물질인 PM 즉 초미세먼지가 조금만 운행을 하더라도 엔진오일에 섞여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인데 경유차의 경우는 점도를 확인해보거나 주행거리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세 번째, 엔진 오일 점도의 점검 방법 역시 주행 후에 충분히 엔진을 싣기를 기다렸다가 오일 게이지를 빼서 손가락에 묻혀 만져보았을 때 끈적거림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성이 사라져 물처럼 끈기가 없어졌다면 교체를 해줘야겠지 이렇게 기본 점검 방법을 알아봤지만 색상으로도 점도로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할 경우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교환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줄게 준비물은 딱한 가지, A4 용지 한 장만 있으면 돼 우선 주행 후엔 시동을 끄고 30 10분 후에 또 주행 전 차량은 5분에서 10분 정도 시동을 켰다가 끄고 오일 게이지를 뽑아서 게이지 끝부분에 묻어있는 엔진 오일을 A4 용지 중앙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되도록 반복해서 묻혀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두거나 건조를 시키면 끝나게 되는 거야. 이때 건조가 된 상태를 확인했을 때 보는 것처럼 슬러지 혹은 쇳가루가 섞여 나온다면 바로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보는 것처럼 오일만 번진 자국만 있을 땐 교체하지 않고 더 운행을 해도 되는 것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차량 관리의 기본은 소모품을 제때 교환하는 것입니다. 엔진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차에 맞는 오일의 선택과 내 차에 맞는 매뉴얼에 맞춰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일의 관리만 잘하셔도 차량의 수명은 훨씬 오래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내관련한다 네, 저는... 네, 수고했어, 동티뷰.